와, 어떻게 19,000원에 이렇게 먹냐? 하... 얘가 많아? 얘가 많아 얘는? 5천원 얘는? 꽁짜 깜짝... 얘는? 꽁짜 깜짝... 깜짝... 얘는? 4천원 맛... 그천 원. 이게 다? <웃음> 이게 다! <웃음> 아, 와 여기 우동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국물에? 응 와. 국수, 국수 다 국수 있어 여기 아 이게, 이게 국수 국물인가봐 통합이라 아 그래 끓이고 있더라고 아 맞아 찌고 나서 남은 공을 썼나 보다 <놀람>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싱싱해요. 싱싱해보여 살아있어 살아있어? 응나아 좀 녹았는데 음, 음, 통으로 찐거구나 음, 완전 그냥 통으로 우와, 진짜 맛있겠다 이게 뭐, 음. 뭐지? 이름이? 원 오징어 음. 사실 먹으면 좀 죄책감이 드는 오징어지만 새끼 오징어죠 음. 근데 맛있어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정말 막 그런 맛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다 맛있어. <웃음> 와, 어떻게 만무천0원에 이렇게 먹냐.